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제가 바로 얼마 전에도 이 오래된 상가, 썩은 상가로 큰 시세 차익을 올리는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영상으로는 최근에 올라오지만 제가 작년부터 초기재 개발과 초기재 건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왔던 부분입니다 기존 아파트의 투자금 자체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지금 같은 이 고금리와 또 조정 하락기에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땐 당연히 우상향이겠지만 단기적으로 큰 차익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보다 적은 비용으로 그보다 더 훨씬 큰 시세차익 효과를 볼수 있는 종목 좌고우면 할것 없이 재개발과 재건축만 집중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재개발, 재건축에서도 이 초기를 강조해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자 이미 사업승인가든 관리처분인가든 어느 정도 진행이 된 현장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난 박원순 그십몇년 동안 신규 지정이 단한 군데도 없었어요 단한 군데도 없었고 오히려 기존에 진행하던 현장이 400군데 넘게 해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남아있는 현장들은 어떻겠습니까 일단 사업식인가로 관리처분 간 현장도 드물고 그리고 희소하다 보니까 이 프리미엄 자체가 많이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10명인데 빵이 5개에서 3개, 2개로 줄어드는 상황이었으니까 자, 그런데 지금은 조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세훈시장 오면서 새로운 이 정비사업의 모델도 만들어졌고요 모아타운이나 역세권시프트도 진행하고 있고 공공재개발도 진행하고 있고 새로운 이 재개발의 모델도 늘어났고 현장들이 지금 속속들이 발표되고 이 선정되고 있잖아요 현장이 늘어나면 결국 희소성은 줄어들게 되고 희소성보다는 입지강성이 세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아타운 중에 상위입지가 프리미엄이 더 올라가는 상황이고 또 재개발 어느정도 진행된 사업식인가 관리처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서울 외곽이나 경기권은 하락하고 예, 프리미엄이 떨어지고 비율로 따지면 많이 빠지고 회복이 좀처럼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거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모아타운이냐 신속통합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개발인데 상위입지 냐 아니냐가 중요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를 예측하고 잘 투자를 해야만 높은 차익을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재개발 재건축 하는 게 아니라 초기 재개발 재건축 중에 상위입지를 어떻게든 싸게 들어가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이건 제가 앞전 영상에 썸네일로 활용했던 건데 이거는 단진의 상가입니다 반포에 있는 이 클래스트 단진의 상가인데 자, 09년에는 4억대 그리고 14년에 9억대가 21년에 10월 거래될 때 44억 8천 45억의 거래가 됐어요 자, 우리가 원하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상가를 투자했을 때 단지 내 상가요 예,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투자했는데 이렇게 큰 차익을 거뒀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냐 잘 아시는 분들이 드물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잘 아셔야 돼요 왜 저렇게 됐는지를 알아야 내가 똑같이 투자를 하고 큰 차익을 거두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 재개발, 재건축은 결국 희소성입니다. 전에는 재개발을 진행하는 현장, 재건축을 진행하는 현장이 적어서 프리미엄이 많이 오르는 희소성, 적게, 개수의 희소성이라면 은 지금은 이제 개수가 늘어나고 자리의 희소성이 가치가 발현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입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작은 비용으로 최상급지를 들어가느냐, 이게 지금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숙제라는 겁니다. 높은 시세차익을 보려면 무조건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앞서서 제가 상가를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전략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제 이 상가도 요 소액으로 할수 있는 상가는 이제는 없어질 겁니다 이것도 희소성이 되는 거예요 자, 왜? 이 부동산 전략이 조만간에 막힐 겁니다 지금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자, 이게 개정이 추진돼서 이 전략이 막히면 기존의 이 소급 적용은 안 되는 거거든요. 기존의 이 물건들, 이 전략은 금값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희소성 때문에. 앞으로 절대 만들어지지 않을 부동산이 되는 거니까. 자, 뭐가 막힐까요? 가장 큰 수익을 만드는 재개발, 재건축. 가장 작은 돈으로 예, 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소액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필요한데 재개발에서는 이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을 이 나누는 예, 다세대 주택이 소액의 우회 투자 전략인 거고, 재건축은 이게 나눌 수가 없잖아요? 상가가, 예, 상가가 작은 돈으로 접근해서, 예, 아파트 입주권을 받게 되면 큰 차익이 남기는, 예, 그런 구조거든요? 자, 아, 재개발도 예전 뉴타운 초기로 가면은, 이 지금이야 부시고 나서 새로 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를 부신 다음에 다세대를 만들어서 분할 등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그럴 필요 없이 전환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개발에서 쪼개기가 너무 성행이 된 거죠. 이때 정말 많이 쪼개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나서서 이 개입해서 이 개정을 하고 쪼개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다 신축으로 이 쪼개기라고 하면 다 신축 쪼개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신축 다 제대로. 자, 아 그리고 재건축은 좀 달라요. 이제 재개발 유타운이 바람이 분게 2000년 초반이고 이 재건축이 활성화가 많이 된게 2000년 후반이죠. 이때 되고 이 재건축이 상가가 크게 문제가 안 됐던 부분이 뭐냐면 어,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감정가액에 대해서 이제 보상받는 개념이 컸지, 이걸 입주권으로 받는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이때는. 근데 이게 최근에 와서 2019년, 2023년 요쯤에 와가지고 이제 입주권 개념으로 다 바뀌고 있는 거예요. 2000년대 후반만 해도 입주권보다 그냥 보상금 많이 받는 것으로 상가가 문제점이 야기 됐었고, 이제 지금 시즌 와가지고 이제 입주권 때문에 상가 쪼개기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둘다 공통점 뭐냐면 소급 적용이 안 돼요. 지금 이전에 이미 돼 있는 거를 건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쪼개기를 못하게 재건축 상가도 바뀌게 되면 이전에 있던 작은 것들이 소액 투자가 가능한 유일한 물건이 되니까 얘네가 프리미엄이 가장 많이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개발 시장에 가면 더 이해하기 쉽겠지만 5억짜리 물건이 있고 20억짜리 물건이 있으면 프리미엄은 5억짜리가 훨씬 많이 붙습니다. 같은 이치예요. 상가도 예전에 이 재건축 아파트들 30년, 40년 된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이 지하나 이 3층, 4층 요런 데는 커요. 지분도 커요. 이런 상가는 크니까 이 소비자들이 쉽게 덤비지 못하는데 자뭐 1층이나 2층, 지하 1층은 좀 작은 상가가 좀 있죠. 이런 것들은 투자자가 좀 많이 몰려서 이 상가를 매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상가가 또잘 예, 저렴한 금액에 나눠져 있으면 투자자들이 너무 좋아하죠. 이런 상품들을. 예, 근데 이제 앞으로 그런 좋아하는 상품을 못 만드니까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상품이 인기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 희소가치를 바탕으로 프리미엄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지금 어, 상급지에 이 재건축이 진행되는 초기 단계에 있는 재건축 이 상가가 아주 금값이 되고 높은 시세 차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물건, 부동산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모든 상가가 입주권을 주진 않아요. 어, 이걸 공부를 하셔야 되고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단지를 볼줄 아는 눈이 있으셔야 돼. 자 일단은 이 오래된 상가, 썩은 상가로 입주권을 받는 게 케이스가 두개 있겠죠. 재개발이 진행되는 구역 내 상가 그리고 재건축이 진행되는 단지 내 상가 이두 개가 입주권을 노릴 수 있는 이 상가가 되겠는데 이것도 케이스 바이에요. 재개발은 훨씬 타이트합니다. 예, 도정법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받을 수 있는 상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상가도 2008년 7월 30일 이전에 지어진 이 상가여야만 해요. 자 근데 이 재건축의 경우는 다릅니다. 굉장히 러프하죠 재개발에 비해서는 그리고 재건축은 이 조합이 정관이 우선하기 때문에 조합 정관이 우선하기 때문에 조합과 상가위원회의 딜 서로 조율이 잘 되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해진 바가 없다라는 거죠 적당한 수준에서 딜이 되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분쟁 뭐 법정 싸움 가는 거고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이 재개발도 그렇고 재건축도 그렇고요. 상가는 상가의 감정가액이 이 주택의 최소 분양가보다 높아야 감정가액이 높아야 입주권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린 소액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예외 사항을 잘 보셔야 돼요.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예외 그러니까 상가의 감정가액이 주택 최소 분양가보다도 싼데 근데도 입주권을 주는 예외 조항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소액 투자로 입주권의 가치로 변동되면서 큰 시세 차익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재개발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사실상 어렵고 접근하기가 어렵고요 재건축이 그나마 낫다 이것도 조합의 결정에 따르기 때문에 자 최근에 당남의 단지들이 재건축 들어갈 때 대다수가 입주권을 줬어요 자 이게 주택 최소 분양가 곱하기 정관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약속이한 듯이 0.1 어, 높아도 0.7 뭐이정도로 낮추다 보니까 이 최소 분양가의 0.1 하면 어떻게 됩니까? 7억이 7천만 원 되는 거예요. 예. 10분의 1로 가격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상가의 그 감정가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선택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러다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 분양을 앞둔 단지나 입주할 단지들 대다수가 상가 입주권을 줬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단지내상과 분할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경상도가 심각한 상태의 문제점들을 가진 단지들이 몇 개가 나온 바람에 정부가 이제 부랴부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게 뉴스로 나왔습니다. 자 이게 사실 저도 보면서 이게 왜안 막히지? 계속 안 막히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이거 투자를 했었고 이게 사실 그 유명해진 계기가 사실 2019년 20년 이때 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근데 이게 큰 돈이 됐어요 사실상 예, 근데 이제 이게 막히게 되면 이 투자법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 자 기사 보면 이제 도정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어, 상가 지분 쪼개기를 하면 권리 산정 때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 이렇게 하면 예,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도정법은 주택과 토지 지분 쪼개기를 규제하고 있을 뿐 상가의 분할을 통한 지분 쪼개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구멍이라는 거예요. 네, 여기가 구멍. 이 구멍을 또 귀신같이 알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큰돈을 벌었고. 네, 근데 이게 막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재건축 단지 내 상가 조합원은 재건축이 추진되면 새로 짓는 상가를 분양받는 게 원칙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다만 정관에 상관 소유 상가 소유주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고, 조합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받을 수 있다. 근데 요즘 대다수 주고 있다는 라게 중요한 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고, 곧이 입주하는 원베일리, 뭐 메이플자이 다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 도정법에 나와 있는 이 상가에 대해서 이 재건축에 관련해서 재건축 상가 소유주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세 가지가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상 조합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네, 이것보다 중요한 게 조합이 상가위원회랑 이 딜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에서 아주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에 꼭 한번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누르시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글 내용도 쫙 보시고 네, 강의도 한번 와서 들으시면 이게 정말 큰돈될 거니까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니까 강남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추진 중인 뭐 대치동에 있는 미도 성경 압구정 미성 뭐노현동에 있는 아파트 개포 아파트 일곱 개 아파트는 아예 행위 제한고시를 예 제한 공고를 내가 지고 이게 떨어지면 3년간 상가지분 쪼개기를 할수 없으니까 이거를 미리 신청해 가지고 해 놓은 거예요 예딴 데가 지금 그렇게 문제가 되니까 지금 상가 때문에 거의 다 문제가 돼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현장도 많죠 결국에는 다 주게 될거예요 음마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뭐 재개발 지역도 상가가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시간 낭비입니다 예, 땅에 대한 지문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이 주게 돼 있다 예, 제가 볼땐 그렇습니다 근데 이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잘 모르세요 자, 이건 실제로 제가 전에도 영상에서 한번 보여 드린 적이 있는데 자, 대표적인 이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단지들 단지 내 상가입니다 다 보면은 작아요. 지하하고 전용면적이 이렇게 작죠. 그쵸? 이게 장사를 할수 있는 면적입니까? 아니죠. 이미 분할이 돼 있는 상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2억짜리가 14억이 되고 예. 1억짜리가 4억이 되고 예. 이게 당장 이몇년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파트의 상승률보다 두배세배 높았다. 엄청난 시세 차이을 거뒀다. 상가들이 이렇게 될수 있었던 거는 상가가 아니라 재건축의 입지권으로 가치 변동이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만간 막힌다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희소성이 더 높아지죠 이제 이렇게 작은 소액 투자처가 없어지는 거예요 재건축에서 상가 다큰 것밖에 없는 거고 이 작은 것도 비싸지겠지 더 이상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 거니까요 자 부동산은 희소성입니다 희소성이 곧 돈입니다 입지의 희소성이나 아니면 이렇게 막혀서 더 이상 작게 소액으로 할수 있는 게없어질 때, 기존의 월세 수익률로 매매가가 결정되던 상가가 이제는 오래된 단진의 상가가 감정값 낮은데 이 재건축 완화가 되고 재건축이 활성화되면서 재건축의 입주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상가들로 변한다 가치 변동이 큰 이러한 부동산 이제 이게 쪼개기가 막혀 버리면 소액투자가 가능한 상가는 앞으로 없다라는 말과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시야를 갖고 안목을 가지고 이 리스크를 피하고 재건축 사업성 분석할 줄 아는 능력과 이 어떤 단지가 괜찮은지 봐야만 해요. 그리고 이러한 소액투자가 가능한 상가가 어디 있을까? 소급 적용은 안 되니까 네. 찾으면 돈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다 찾으면 금값입니다. 금값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지날수록 더 비싸질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소액을 어떻게 찾아내겠지만 이게 비싸진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게 나올 수가 없으니까 막히니까요. 지금은 투자할 때 무조건 두 가지는 지키줘야 돼요. 예, 일단 저평가돼서 투자금액이 소액으로 들어가야 될것 그리고 소액으로 들어가지만 이 물건이 가치 변화가 큰 부동산이라서 내부적인 잠재력은 재건축, 재개발. 외부적인 잠재력은 개발호제교통호제 같은 것들 업무시설 들어오거나 예, 구호선 뚫리거나 뭐 이러한 예, 가치 변화가 커야 그 가치가 변한 만큼 시세가 변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로지 여러분들 차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을 찾는 강의 예, 제가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강의에 못 오시는 분도 꼭 이거는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쭉 설명드렸던 이 단지 내 상가 오래된 상가 썩상에 대한 이 강의 특강을 제가 거의 이제 1시간짜리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기 채널 회원 가입 누르시면은 첫번째 이거 볼수 있거든요 멤버십 가입자 전용 예,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번째 특강 아는 사람만 아는 입주권 받는 상가 뭐요거 영상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거 외에도 이 재건축 상가 외에도 이 초기 재개발 관련된 강의도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예, 작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1억이라 할지라도 어디에 투자하는게 높은 차익을 거둘 수 있는 전략이 될수 있을지 입지나 이 물건에 대해서 제가 특강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예, 하단에 댓글 누르시고 글 한번 쭉 보시고 강의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뉴스를 기반으로 앞으로 막히는 투자 전략 예, 상가에 분할된 상가에 소액 투자하는 거 이게 앞으로는 이 불가능할 전망이니까 이건 진짜 큰돈낼 거예요 전에도 그랬거든요 뉴타운 때 막았을 때 이게 큰 돈이 돼 버렸거든 요것도 저는 똑같이 될 거라고 봅니다. 거의 확신하는 정도 수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그냥 아무렇게나 하시면 안되고 안목이 있어야 되고요. 정말 싼지 판단할 줄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강의 진행하고 입지나 물건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